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부자 여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네 오늘도 새로운 주제로 가져와 봤구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두두두 빠밤 네 오늘의 주제는 자 여기 위에 보이시죠? 요빛 에, 빛에 관한 네, 내용으로 감사 표현 10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같이 하는 감사 표현 10가지 빛에 대해서 네, 같이 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할 때 같이 쉐도잉 하면서 따라 읽어주셔도 되고요 또 읽고 나서 2, 3초 동안 다시 생각하며 읽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스크립트를 다시 또 본문에 달아두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들으셔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있어 감사합니다. 빛이 있어 공부를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빛이 있어 밤에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양한 빛이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빛은 어디든 갈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빛이 있어 사물을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빛이 있어 사람을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빛이 있어 감사합니다. 한 줄기 빛의 희망을 걸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희망의 빛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한 10가지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어로 된감사표현이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웃음> Please r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the light that illuminates the darkness. Thank you that you can study because you have the r i g h t Thank you for the light so you can walk the night. Thank you for the beautiful light. Thanks for the light can go anywhere. Thank you for the light to see the things. Thanks for the light to see people. Thank you for the light in your daily life. Thank you for putting hope on the beam of life. Thank you that everyone has a right of hope. 네, 이렇게 열가지 빛에 관한 영어로 된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그리고 빛 말고도 이 네임카드 위로 10가지 지구에 관한 감사 표현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신다면 은 클릭하셔서 네, 감사 표현 같이 공부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자질스러 일본어 표현 10가지 빛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Konnichiwa. では始めます。闇を照らす光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光があって勉強をすることができていることに感謝します。光があって夜道を歩くことができていることに感謝します。様々な光が美し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光はどこにでも行く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光があって物事を見る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光があって人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日常生活に光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筋の光に希望をかけることができていることに感謝します。すべての人に希望の光があ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원더니, 아리가고자이마다 어, 이렇게 빛에 대해서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었는데, 이렇게 문득 새삼스럽게 느껴진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면서 빛에 보게 되면은 아, 여마미소의열가지 감사 표현이 떠올려진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보자 여마미소는 계속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도 또 재미난 주제로 가져올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10가지 감사표현들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메인카드 참고하시거나 또재 생목록에 추천으로 뜨니까 보셔도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문장 읽으면서 미소로 지으면서 같이 이렇게 읽는데요. 이거에 관한 저번에 영상 네, 그리고 저번에 미소지으면서 이렇게 문장을 읽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미소지으면서 같이 감사 표현을 하게 되면은 더 꿈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더 배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것을 실천 중에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미소짓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 표현을 들으시면은 더더욱, 네, 좋은,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소로 지으면서 미소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렇게 하루가 일상적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은 어, 내가 순간 미소 짓는 것조차 잊어버리면서도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느끼고 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 보자 연마 미소는 계속될 거고요. 다음 주제로도 재밌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b 이 y